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소리를 듣고 문제의 어떤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잠을 잘때 우리는 깜깜한 데서 삽니다. 되는 게 있나요? 우리 그이 감각의 70%는 시각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이 아무 상태에서 시각은 아무 쓸모 없어요. 오로지 나의 감각은 귀로 잡은 촉각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귀로 얻는 정보. 그러니까 맹인들이 귀가 엄청 발달했다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소리가 미치는 영향도 굉장하잖아요. 어... 코골이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데, 코골리를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과연,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특히, 이 태교한다고 막 좋은 거, 뭐 소리 듣고, 뭐, 아가야, 아야뭐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를 디딜 걸어가지고, 밤새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그 태아는 건강할까? 그리고 사랑하는데, 옆 사람이, 나의 어청난이코골리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면, 과연, 그냥, 기분이, 시끄러워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잠을 설친다.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소리가 주는 이 엄청난, 이, 좋지 못한 이 파동. 제가 이 대체하고 공부해서 파동 의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파동이 미치는 영향. 우리 그 모든 물체는, 모든 물질은 파동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느끼지 못하는 이 파동인데 이 코골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파동이거든요 그 파동이 밤새 나를 나와 옆 사람을 괴롭힌다면 과연 그 삶은 그 잠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그런다고 봤을 때야 우리는 이 코골이 소리를 내가 자기 때문에 내 코골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는 이 코골이 소리를 내가 보는 코골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웃음> 우리 그 고객이 이 녹음을 해갖고 온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주 이렇게 잘생긴 아주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야찔한 음... 체력의 남자의 코골이 소리예요. 음...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게 이게 코골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때는 <웃음> <뭐라 생각하지? 웃음> 이건을 보면 여기가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고객은 이처럼 시끄러운 게 소리가 큰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모르고 있으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되 숨이 데 이제 저음 상태 굉장히 각죠 소리가 안 나지만 이 사람은 소리 속에서 엄청난 이 음,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 음, 숨이 굉장히 기도가 들어가지 힘들고 않잖아요. 힘들고 숨이 들어가야 되가 사는데 숨을 빨아들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음. <웃음> 어. 어 돼요. 도 숨을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내가 못 입을 벌리고. <웃음> 일부러 저렇게 리 하신 거요못알보 <웃음> <아니, 웃음> 이렇게 <웃음> 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숨이 뭐였지? 근데 옆에서 자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옆사람이 자꾸 자다 말고 일어나서 깨우는 거라 내가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죽었나 하고 그냥 힘들어 깨우는 <웃음> 상황이 숨을 <웃음> 지금까지 안 쉬는 거예요 <웃음> 이.. 아.. 어우.. 쉽게나 죽어 전사랑 동영상 일곱.. 이처럼 음 이게 꽤 길어요 아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뭐몇 만이 아니고 몇, 몇 수십만 수백만이 이러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자기의 코골리 소리를 잠, 잠자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아 분석을 해지마 그래서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면 이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갖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병원이 권력을 갖고 권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생물, 세균 그1900 아니 1700년대에 그 세균이라는 것을 현미경을 보므로써 알게 되면서 이제 의사의 권위가확 올라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들은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수면은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하이게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 현대의학 현대과학으로 수면을 분석한다 20% 남짓이나 할까? 라고 할 정도로 수면은 미지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잠의 이상 현상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 약을, 수면제를 주고, 신경 안정제를 주고, 뭘 줘서 그냥 깔아 앉히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근데 호흡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약물을 줬다가는 더 근육이 늘어지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어 수면의 문제 중에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0% 나머지 80%는 환경 개선만 해주면 충분하게 정상 수면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